자 이번 시간은 줄바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줄바꿈을 할 때는 여러분이 p 태그를 써도 되지만 p 태그는 그 줄바꿈의 간격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bi 태그를 통해서 좀더 자유롭게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bi 태그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이 정확하진 않아요. a p p a r s e t line break의 줄임말입니다. 즉 강제로 줄을 바꾼다 예,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r 태그 자, 그러면 실습 한번 해보죠. new 파일에서 br.html 이라고 하고 html body 이렇게 탭해서 이렇게 만들고 자, 위키피디아에 있는 html에 대한 페이지 정보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뭐 예제는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저는 또 가져왔습니다. 자, 요런 태그는 없어야 돼요. 자, 태그가 들어가면 제가 태그로 해석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그 배웠던 p 태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단락을 P로 묶어줬죠. 이렇게 단락이 있다고 하면 근데 요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뒤에다가 br 그리고 닫습니다. 자, 여기에서이 bi 태그 같은 경우는 void element라고 해서 내용이 없는 태그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 a 태그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 태그인지를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이렇게 해서 여기가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bi 같은 경우는 그냥 줄바꿈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줄바꿈 태그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태그는 그냥 열리는 태그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br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br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열어보면, 자, 이번에는 br 태그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줄바꿈이 이렇게 한 줄만 됐어요. p 태그 같은 경우는 줄바꿈이 어, 두 줄이 됐는데, 이렇게 한 줄만 됐는데 만약에 p 태그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br 대신에, 아, br을 두번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똑같아지죠. 만약에 더 띄우고 싶으면 세 개를 넣으면 간격을 여러분들이 더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br 태그를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이 하나의 단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p 태그를 쓰는 게더 좋습니다. bi 태그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각적으로 줄바꿈을 몇번 한다 뭐 이거 같은 경우 세번 한다는 뜻이죠. 줄바꿈을 몇번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시각적인 걸 뿐이에요.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p 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를자 p 태그 예제를 보죠 이렇게 같은 단락을 p로 묶어줬기 때문에 저렇게가 하나의 단락이다 라는 정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락을 표현하고 싶다면 p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만약에 p 태그가 p 태그의 기본적인 간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 css라는 언어를 배우셔서 그 css를 통해서 간격을 조종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bi 태그를 쓰는 게 아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i 태그라는 것을 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